2008년이 초등학교 졸업이야? 네, 예, 예, 예, 여기 나왔네요. <웃음>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웃음> 10년 전으로 바꿔도 돼요? 에. 아, 난 그래도 몰라.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향 해야 되나요? 야, 화순 그거 해봐요. 정우야. 2009년. 2009년은 <웃음> 없어요. 아, 그럼 안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투성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수 이승현입니다. 제가 고향이 광명시랑 서울 쪽인데 진짜 여기가 너무 많이 변해서 여기가요. 야 이런 게 있어? 진짜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뀌어가지고 저 도신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여기 원래 진짜 동네가 좋거든요. 좋았거든요. 대림동이 그 영화에서 나왔거든요. 2000, 2008년. 2008년이 초등학교 졸업이야? 정우야어 예. 아, <웃음> 그러면 잠깐요 2015년. 아 15년 없네요. 아, 걸렸는데? 어 걸렸는데? 없어 없어? 존재가 없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예, 여기 나무네요 야 집요하다 네. 네. 집요해 여기가 맛집이야? 네 이제 졸업생들 형들이 와도 들리는 분식집이거든요 네 어. 지금도 있을걸요? 방, 연도를 봐야지 어. 네 오? 지금도 아,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옛날 여기 앞에 그 가위바위보 게임 기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 그거 있지 거기서 맨날 500원으로 그 다 이게 따갖고 2천 원 만들어서 그냥 단식 싸워먹고 그랬었는데 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이거 이 철장에 잠겨있는 이거 네 이겁니다 어. 거 이거 네 지금 잠깐한데 아, 근데 여기가 요즘에는 제가 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너무 학교 이제 야구가 없어졌거든요 <웃음> 선생님 저업 너무 오래 그치 어... 9... 6... 3년도인가? 2003년도? 얘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야 이거 지금 컨트롤 좀 해줘라 나 이거 어려운데? <웃음> 어 여기 문방구 다 있었는데 다 없어졌네? 2014년이 최종이요 아, 없어 좋네. 아 이거 오리온 문방구랑 둘리랑 HOT가 <웃음> 있어야 되는데 어, HOT는 좀 너무 거리가... 아, 제 추억인데 여기는 너무 오래됐다 가수는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5년차 외야수 윤정빈이라고 합니다 저 5학년 10월 달부터 있어요 신도 초등학교꽤 많네요 오, 입구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언제였더라? 2013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이, 이때였어요 네 여기 학교 운동장에 이제 우익수 쪽은 되게 짧고요 좌익수 쪽은 너무 길어가지고 펜스를 저희가 이렇게 날라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야구 시작하게 된게이 옆에 이쪽에 길 보이죠? 시 이쪽 이쪽에서 제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차가 친구가 여기서 내렸거든요 근데 이쪽에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엄청 졸랐죠 야구하고 싶다고 전화... 갔어요 사실 축구를 했었거든요 제가 클럽축구 했었는데 아빠가 개발이래요 어, 네 1년 1년 한 3개월? 2개월 정도 다닌 것 같아요 부천에 야구부가 초등학교가 두개 있거든요 부천 조랑 신도초등학교 저희끼리 라이벌이었어요 갈비탕집이 있어요 네 얼마 안 걸리거든요 여기 쭉. 어, 여기 쭉어 여기있다 이학갈비였나? 네 이학갈비라고 여기 불고기도 먹고 갈비탕도 먹고 있지 않을까요? 전에 안간지꽤 오래 되긴 했는데 여기는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와, 학교 좋네. 역시 서울이네. 중학교 때는 거의 이제 밥을 학교 안에서 부모님들이 다해 주셔 가지고 따로 맛집 맛집은 경산 지금 지금 맛집이 제일 많은데 승현이 형이 중학교 때 유명했거든요. 제가 또이 원래 투소가 아니라 날렵한 그 예, 지금 몸이 아니었어요. 외야서 출신으로 제가 그 호남권 중견수 거의 오 여긴 야구장 좋다 여기가 좋아? 여기 안 좋아? 안 좋아? 어, 여기 오, 오성식품 오성식품이 여기 두부도 팔고 콩나물 중학교 때 아주 주, 좋습니다 중학교 네. 때 두부 사 드셨어요? 공장 같은 건데 저희 부모님이 여기서 꼭 사셨던 것 같은데 콩나물 같은 거는 아 중학교를 이제 광주로 가려고 광주가 야구가 좀더 좋으니까 그래서 화술 중에서 3년 다 채우고 졸업만 네. 가서 했어요 광주 고등학교 관료 그래서 광주 고등학교 가서 2학년까지 있다가 좀안좋아가지고 다시 화순 고등학교로 왔어요 형은 어, 플랜카드 못 찾아요? 못 찾지 어제 화순 신호등마다 있었는데 플랜카드가 전주 여기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해졌어요 14년도 네.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좀 많이 옛날처럼 보이죠? 저쪽 멀리 보이시는 게 숙소예요. 나무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숙소인데 분명 건물이 5층이잖아요, 4층이잖아요. 근데 1층밖에 안써요 2, 3, 4층은 모르겠어요. 뭐하는인지 3학년 때 이제 2층에 관악부가 들어갔어요. 3, 4층은 뭐 아직도 모르겠어요. 좀 많이 여기도 깨끗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 3학년 때 여기 앞에 풋살장 이거 생긴다 그랬었거든요. 이제,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많이, 이 근처로 많이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앞에 마트를 좀 많이 갔는데 지금 지금은 gs일 거예요 드림 할인마트 집 가는 길에 과자 제가 걸어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기서 집까지 한3 0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운동 끝나고 그냥 책가방 옷 갈아입고 책가방 메고 과자 하나 사가지고 걸어가면서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침엔 버스 탔어요 <웃음> 아침엔 못 걷겠더라고요 좀더 자고 늦게 나가서 버스 타고. 고등학교 가 볼까요?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웃음> 명문이죠. 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거 들어갈 수 있다. 원래 여기가 여, 여기가 야구 그 숙소 들어가는 문인데 숙소가 조금 많이 열악합니다. 근데 네, 되게 오래 되긴 했는데 야구 야구를 잘해서 네, 내려갈 수 없구나. 이로 내려가면 야구장이 있긴 한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다 음식을 사서 먹었거든요. 아 내일 못 내려가게 돼 있구나. 여기로 내려가면 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야구장이 있긴 한데 예 이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저희는 운동을, 저희는 일산에서 그 동국대학교 야구장 거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잘안 쓰고. 아 마트골목이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시, 식사하는 골목인데, 여기 있다. 네, 여기로. 여기 어, 이 어디야? 무슨 한개 생겼는데? 아니, 아요 제가 2 0 1 5년졸로인가 그러니까 14년으로. 여기, 여기 항상 코치님들이 그 드시던 술집이고요. 음. 네, 좀만 내려가다 보면 이제 식당가가 다 있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제육볶음을 치. 진짜 잘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이 컵밥집인데요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최신 아 없네요. 다와 진짜 다 바뀌었네요. 컵밥집도 없어. 네, 다 없어졌네요. 한의원은 야국건하다야 <웃음> 여기가 이제 선수를좀 이렇게 대놓고 먹는 식당. 여기 진짜로 가요. 아야 여기 진짜 매운 거 진짜 못 먹거든요. 네,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짬뽕을 먹은데요 인생 살면서 사장님 안 맵게 해주셔갖고 응. 생각보다 멀리까지 가. 네 여기. 예 네, 여기 항상 회, 저희 회식 장소 삼삼이네 네. 와, 와, 이제는 마라집이랑 삼삼삼삼이 있어 저희 3학년 단체로 가면 한 35인분에 4 0인분 먹었어요 1분이요? 진짜 잘 먹을 때여서 국밥집이 왔는데 사장님하고는 저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연락드렸었거든요 네, 여기 태화장이라고요 아니, 여기가 썰이 하나 있는 게제 고등학교 때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친구하고 수육을 같이 시켜서 먹다가 이제 나 이제 나 계산을 하는데 카드에 돈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웃음> 나중에 꼭 갖다 드린다 이렇게 해서 막 전화번호 다 드리고 해서 막 드리다가 이 맛집 됐었거든요. 데 여기는 저, 저 최근에도 한번 연락 드렸었어요. 지금도 있나? 지금도 봐봐.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예. 네. 그래서 3년 전에 그만하신다고 하셨든요저 대구 사람이 다 돼가지고 서울 보면 낯설어요. <웃음> 아 지금이랑 다르구나. 와 학교 다저 더... 9년이요. 아 17년이 최전에. 어 없다 없다. 아 근데 여기는 진짜 뭐 없어요. 아아 아,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에요. 저 시즌 때좀 체력 떨어지고 하면은.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아예 예,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음. 여기. 여기 가면은 흑염소 수육이랑 염소탕을 먹었죠. 근데 이제 수육 먹으면은 흑염소다 보니까 검은색 털이 조금씩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귀여운 수준으로 먹어줘야지. 약간 그 소스를 초장이랑 들깨 소스 섞어가지고 찍어 먹으 맛있어요. 승이형승이형 따라다니면 굶는 않아서? 여기는 아마 큰 크게 변한 건 없을 것 같아요. 16년, 1 6년는데 저희 여기서 아침 먹었어요 소담소담이라는 데인데 정확한 게 저희도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침을 해주셨었어요 여기 사장님 어머님께서 네 되게 맛있었거든요 제육 맛집이 있어요 기사식당이거든요? 아, 얼마 안걸려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데 어, 시골 밥상 기사식당이 아니라 시골 밥상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아직 살아있네 사장님께서 항상 마이무마이무 마이무 하셨거든요 많이 먹으라 밥도 그냥 주시고 제육이 진짜 맛있어요 삼겹살로 해주셨는데 여기서 고기를 먹었어요 삼겹살이 수요일마다 삼겹살을 해 줘가지고 삼겹살 먹고 저녁에 간식도 항상 먹는데 무조건 아이스크림 총무님한테 베스킨라빈스 사주세요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항상 먹었었던 것 같아요 봉구수 밥버거가있거든어 여기 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 때마다 애들이 밥을 안 먹고 여기 이걸 시켜먹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후문이 얘가 이렇게 보이게 돼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아줌마랑 돈 주고 받고 아줌마가 사이로 너, 넣어주고 막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기를 가려버린 거예요. 초록색으로 가렸는데 어, 뭐 이렇게 안 보이죠. 이제 마주보지 못하게. 근데 이제 어떻게든 틈으로 저희는 지폐를 넣어드리고 아줌마가 이제 위로 던져주세요. 이제. 잘 던지시더라고요 저 3학년 때 이게 딱 이렇게 막혔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저희가 학교에서 하질 않았었어요 이게 물박물관에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서울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여기로 가여기 들어가진 못하네요 이렇게 버스를 타고 항상 가거든요 이쪽, 이쪽에 이쪽 이렇게 보면은 지나가시다 보면은 아마 야구장 그 망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아 이쪽 이 자리에 딱 야구장이 있어요 지금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인터넷 로드를 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가끔씩 가는데 초중은 잘안 가서 거리부로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있고 올해 시즌 끝나고 시간 나면 한번 정도는 더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화성 가면 원래 없던 가게들이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보면 꼭 체인점, 그러니까 막 치킨집, 포프집 이런 게 있는데 저도 1년에 한두 번 밖에 못 가는데 이게 매년 갈 때마다 서울에서 있던 식당들이 처음으로 이제 화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넌트렁이고 그러지는 않는데 만약에 광주 갈 일이 있으시면 화서 한번 들려서 고인돌도 한번 구경하시고 한번 즐겨 보셨으면 좋겠지 또 온천도 유명하니까 이렇게 거리뷰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보게 돼가지고 좀 최근에 변한 모습도 봐서 좀 새롭기도 하고 예전에 사진들도 보면서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제가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그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you